이름은 로블록스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또 멤버분들과 건축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안에 건축을해서 주제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오케이 처음에 뭐 아기구만 아기 좀 지어볼까. 자 볼까? 역시 아기하면. 천사같은 네. 메모에... 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? 왜 우는 모습이죠? 우는 모습도 아니고... 어... <웃음> 말될 거 하지 마... 네. <웃음> 말될 거 하지 마... 넷... 오케이... 나 끝... 저도 끝... 자, <웃음> 이번 네. 주제 아기였는데, 아, 제가 볼 때는, 제일, 사람같이 지은 사람이 <웃음> 이기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김니아는, 김니아님은 제가 볼때못 지었을 거 아니죠? 애초부터 사람같이 가나요? 뭔 소리세요? 니 <웃음> 얼굴 있나 보세요? 니 <웃음> <웃음> 얼굴 있나 보세요? <웃음>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자, 자, 제가 지은 겁니다. 제가 지은 겁니다. 이건 괴물이잖아 요뭐 <웃음> 괴물이야 아기가 울고 있는거야 입 벌리면서 아기가 울고 아, 있어요 고개를 위로 틀고 있는거네 아, 아 그쵸 정답 상어 어, <웃음> 어, 어. 어, 어. 어 이거 뭐야 똥도 쌌어 똥도 뒤에 오잘지었는데 이거? 형님 뒤도 봐주세요 똥도 쌌잖아요 똥도 쌌 이거 담미호님이지었구나오 이거 뭐야 오 어, 귀여워, 어, 귀여워. <웃음> 오잘지었다 야 <웃음> 이거, 이거 이거 진짜 얄지다 이거 뭐야 잘 지웠네 귀여운... 동그라미 뭐냐? 동그라미 했지? 뭐야? 너무 귀여운데? <웃음> 어? 이것도 귀엽다 아 귀여운데? 이거 그거네 만화 캐릭터 그 누구지? 그... 해롱이 해롱이다 <웃음> 해롱이 해롱이네 <웃음> 해롱이 어? 어 <웃음> 나쁘 어 근데 다리가 좀 부러진 것 같은데 <웃음> 아, 그리고 팔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? 원래 애기 때는 팔이 짧더라고요 자 두구두구 투표하셨죠? 아니 뭐야 내가 왜 내가 왜3등 뭐야 해롱이가 어떻게 3등이야? 말이 돼? 어? 해롱이 뭐야? 유령입니다 이번에 지을. 이는 유령이에요. 아, 유령? 유령 뭐하지? 음, 유령은 너무 뻔한데? 좀 다른 거 지어보고 싶은데? 이번엔 누가 더 제일 무섭게 짓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? 아, 무섭게 지어보겠습니다. 잠시 후. 아, 남은 시간. 얼마 없어. 빨리 해! 1분 30초. 큰일 났어. 너무 크게 쥐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대규모로. 너무 잘 지킬다는 마음이 커서 대규모로 그만. 결국 뭐 수진이 그 정도였던 거죠? <웃음> <웃음> 저는 뭐잉혜민 님은 그렇게 못하셔도 뭐 뭐라 할 생각은 없으니까. 아, 아, 아, 아. 이렇게 선처해준다? 아 근데 좀 못하는 거좀 그렇게 하네 생각해보니까. <웃음> 아 네. 안돼! 안돼! 시간을 추가해야 돼! 네? <웃음> 네? 어! 추가했어! <웃음> 가만히 있어! 내 돈이야! 아, 얼마나 잘 지었다고! 생물 설마... 내 돈이야! 어, 내가... 진짜... 내가 내돈 아, 주고 한 거야! 저보다 한두배 시간 더 줬거든요? 근데도 저보다 못 지었으면 그냥... <웃음> 아니 생각보다 하나도 안 무섭잖아! <웃음> 얼마나 무섭길래 계속 무서운 걸로 하자고 하는지 봐야겠네. 얼마나 잘했는지 말이야. 야, 이거 누가 지었는지 말안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맞아, 말하지 말자. 아. 티도 대지 말자. 아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오케 완료 누르세요, 여빈님 네, 누를게요. 걱정마요, 걱정마요. 1초인데? 어. 됐다. 오. 괜찮아안 나와 돼, 내 거. <웃음> 완료 안 누르면 작품이 안 나와. 와, 이건 뭐야? 오! 오, 오. 어, 뭐야,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하잖아? 누가 지은 거야? <웃음> 누가 지은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. 귀신 와, 맞나?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쓰레기다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이건 뭐야? 오, 포스 귀엽게 잘 지었는데. 아, 이건. 인정. 오. 좀잘 지었네? 아, 음. 이건 인정. 음. 아, 내 투표 꼭 해주시고. 어, 우와, 뭐야? 오, 오, 색깔 왜? 뭐야? 색감! 오, 가까이가 막 변해요. 어, 그러네? 가까이 가면 어떻게 변해요? 아! 왜 댕댕이 넣지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뛰어? 아,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, 가까이 가면 변한다고 왜 띄어져? 오! 오! 오, 오, 이거 담비오지. 왜오가 <웃음> 크게, 크게, 나와? 귀엽요 귀엽대요! 아, 완전 귀엽긴 한데. 와와 <웃음> 뭐야? 오, 와 이거 그러니까 유령이 <웃음> 유령이 그냥 기어, 기어 나오는 것 같은. 그렇지? 같은 옆카페 갔는데 영화, 거를, 영화. TV 속에서. 아 이거 TV 속에서 기어 나오는 건가? 어. 자, 과연 결과? 과연? 공개합니다. 개... <웃음> <웃음> 어. 내가 쓰... 어. <웃음> 어. 어, <웃음> 아 어. 이게 왜 <웃음> 이래? 네. 아좀 잘해보라니까! <웃음> 저기 2등은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? <웃음> 아 그럼! <웃음> 이번에 치킨 걸고 막판 하겠습니다. <웃음> 연습은 끝난 것 같으니 뭐 아까부터 치킨 건거 아니었어요? <웃음> 아닙니다. 이게 연습 게임이었고요. 마지막 판입니다.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포켓몬! 포켓몬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 포켓몬! 오우. 포켓몬 오우. 참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 포켓몬으로 1등 가자! 오늘 저는 포켓몬에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지어보도록 할거에요 근데 뭐 걱정마세요 시간 걱정마세요 저 로봇 스다을 때까지 오늘 집에 안갈거니까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뭐, 이기잖아. 이길 때까지, 이 게임은 끝내지 않겠다? 아니, 완벽해질 때까지. 내가 질수 없다!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. 만약에, 근데 제가 로벅스를다 쓰고도 못 이기면, 김니아랑 현피를 뜨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벌써 2분이 나왔다고? 왜? 난 바닥만 깔았는데? <웃음> 어째서? 이게 말이되는지아닌가 아이고 시간 올라간다 어? 왜 올라가지? 버그인가? <웃음> 아이고 이거 아이고, 아이고 누가 PC방 충전 이렇게 많이 했네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뭐 나야 좋지 뭐 감사합니다 <웃음> 아, 여맨님이 한게 아니에요? 네, 뭐 건축 못하는 사람이 했겠죠 나 잉여맨456님이 했어요 진짜 못하시나봐 저기 <웃음> 나오는데요? <웃음> 이름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이름 또? 아 진짜 나 위에 뜨네 이름 누가 있는지? <끼리> 자, 끝났습니다. 이번 주제 포켓몬이었고요. 나 모두가 어떤 포켓몬을 지었는지 맞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저...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뭐야? 오! 귀여워. 어? 이거 이름 <웃음> 이거 고라파라고 했다. 고라파더 응, 고라파더. 오! 고라파더 누가 이렇게 지웠어? 잘지다 그 고라파더 그리고 이거는 어! 이거! 그~~ 푸~~ 잘줬는데요 우리는 점수 후하게 드립니다 네, 잘줬다 진짜 지웠다 어? 야, 이거는 포켓몬볼? 어. 포켓몬볼? 야 마스 볼, 볼? <웃음> 들어 있냐고요? 한 <한번> 볼까? <웃음> 아 뭐야 김리아 들어 있네. 네 아! 제가 <웃음> 점수 짜게 드립니다. 어? <웃음> 뭐야 이거? 나나? <웃음> 이거 뭐야? 새우? 이거 새우 아니야? 새우? 과감한가? 파이리 파이인데 나이키다? <웃음> 야 이거 뭐죠? 아 이거 그거다 마자용. 아자 맞아! 어, 잘 지었는데. 그건 뭔가 마자용의그 표정이 좀 아쉬운 느낌. 음, 어, 자, 과연 1등 누굴까요? 아하, 다 예. 지영이 20분 동안 지웅이 그거였어요. 아, 아 제가 지웅은 그한된 파일이었거든요. 아, 나온다. 아그 한번도 파이딩 진짜 웃기더라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멤버들과 건축 배틀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, 안녕. 안녕.